안녕하세요. 코스모스악기 신리권 전무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 아주 귀하신 영황 피아니스트 오셨습니다. 신소현 피아니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신소현 피아니스트님 방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 회사를 오시게 됐죠? 제가 평소에 되게 가와이 피아노에 관심이 많아서 들러보게 되었습니다. 아, 과외 편에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들러보고됐답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많은 전공자들인데 취미자 선생님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퍼스모스 앞길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사진 예약 주시면 레드카펫을 대0에서부터 회사까지 쭉 깔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허락하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소연 PRS 의 연주를 통하겠습니다 연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피아노 업계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처음 들어봅니다. 어땠나요 느낌이? 제 소리가 평상시에 되게 날카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아노에서는 그 단점을 커버를 잘 해주는 것 같아서 편안하게 쳤고 그리고 특히 중후반부 음역대가 정말 너무 매력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정말. 나카롭게 저희 피아노의 장점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피아노의 장점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고 있지만 피아노 시스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신소연 피아노스의 방문을 감사드리고 아쉽지만 다음에 또뵙길 희망하고 저희 코스모스 악인 임종일 등은 신소연 피아노스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